2020년 7월 7일 정원의 일기 오늘은 이제 그라운드에서 다른 분들이 올라오는 날이다. 음, 오늘 내가 자고 있을 시간에 아마 들어올 거라서 어, 약간 내일 아침에 아마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다. 나의 룸메이트가 누구인지 아, 알수 있을 것 같다. 근데 사실 밤, 밥을 먹고 와서 저녁을 먹고 와서 방에 가보니까 내 룸메이트가 이름이 붙어 있어서 지민이 형이란 걸알수 있었다. 음, 그래도 그라운드에서 딱 나눠져 있을 때 그라운드에서 되게 여, 열심히 하고, 되게 친한... 친하고 엄청 착한 형이라고 소문이 많아서 그냥 걱정 없이 되게 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오늘 아침을 먹고 그, 그 식당 앞에 있는 게임기를 오늘 딱 해봤는데 희승이 형이 너무 잘했다. 희승이 형이 도장, 희승이 형이랑 도장 깨기를 했는데 여섯 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을 다희승 형이 이겨버려서 그냥 진짜 잘했다. 그리고 저녁에는 레슨이 있었는데 레슨 전에 밥을 먹는데 그 밥이 김치찌개였다. 근데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형들은 두 그릇씩 먹었다. 나는 한, 그릇, 한 그릇만 먹었다 그래서 댄스 레슨을 할때 형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올라온다고 그랬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이제는 댄스 레슨 전에 밥을 많이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많이 먹지 않아서 오늘도 많이 먹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조금 몇 시간 있으면은 곧 있으면 나의 룸메이트가 도착하는데 이제 여섯 명에서 스물 두 명이 되니까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해도 그래도 레슨도 다 같이 받고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하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있는 형들이랑 거기 아직 오지 않은 형들 중에서도 친한 형이 있어서 그 형들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야기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된다 음 그리고 오늘 코레어, 코레어 레슨을 딱 했는데 선생님이 진짜 생각보다 딱 처음 배을 때는 엄청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여, 여태까지 봤던 스타일 중에서 거의 제일 그 스타일 안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았다. 그래서 우리끼리 딱 시너지 내서 하는 레슨을 받고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번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도 엄청 재미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앞으로 수업도 이제 4주 동안 하는데 이제 첫 수업인데 이렇게 재밌는 걸 보니까 앞으로 수업이 너무 기대가 된다 끝